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하고 이렇게 앞에서 나오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 근래에 공격수 셰프님의 오리꽁피 영상을 보고 또육식민님의 오리꽁피 영상을 봤는데요 아, 제가 알고 있던 오리꽁피에 대한 상식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제가 공부가 부족한 점도 있었고 제가 좀 모르는 점도 있었고 특히 예전에 찍었던 전기밥솥 꽁피를 했을 때아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이 많았구나라는 걸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리꽁피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공격수 셰프님의 영상 보시면 은 오리꽁피를 전기밥솥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약간의 좀 퀄리티가 낮을 수는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기밥솥으로 오리꽁피를 해봐서 좀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어느정도 부분은 같고 오리콩피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은 공격수 셰프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. 저는 자취방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오리콩피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럼 바로 보시죠. 보시기 전에 저는 이렇게 오리부터 손질하려고 합니다. 네, 플레이팅 된 오리다리 꽁피와 그냥 오리다리 구이를 먹어볼 건데요. 첫 번째로 일단은 오리꽁피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껍질이 잘 익혔는데 지금 플레이팅 한지좀 돼서 카메라 세팅을 하느라 좀 그러긴 한데 일단은 식어도 이 정도로 약간 바삭함이 느껴지는 정도고요. 오리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흐물흐물해요 솔직히 아직 다 익었나 확인도 안 해봐서 이게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도 잘모르겠어요 일단 먹어보고 판단할게요 먼저 우리 꽁피부터 일단은 살살 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갖다 튀기만 해도 잘 잘립니다 음 진짜 부드럽게 잘 익었어요 전기밥솥으로 꽁피를 옛날에 해봤을 때는 16시간 해서 솔직히 그냥 으스러질 정도의 그 정도의 부드러움이었는데 4시간 정도 해도 충분히 부드럽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. 4시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오리다리 오븐구이 한번 썰어볼게요. 일단 썰었을 때좀묵직해요 뭔가 뽕피에 칼을 넣었을때랑은 다르게 묵직합니다 그리고 잘안 잘려요 보면은 아까보다는 좀더찔는 감이 있죠 예 찔려요 일단 뭐 먹어볼게요 확실히 그냥 구운거랑 꽁피랑 차이가 많이 커요 꽁피는 진짜 부드러운 식감이었는데 얘는 꽤 식감이 무겁고 단단하죠? 식감이 단단하다가 맞는 것 같네요 묵직도 맞는데 그렇게 막 나쁘진 않은데 솔직히 풍미나 맛이나 부드러움이나 저는 꽁피 쪽을 좀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오리다리도 꽤 맛있어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꽁피가 훨씬 더 낫다 자 이렇게 오리다리를 꽁피한 것과 그냥 구운 것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 꽁피라는 요리법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과장이 아니고 뻥도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그냥 이렇게 꽁는 것보다 4시간 동안 기름에 있는 것 자체의 풍미와 그리고 이게 좀 기름진 맛을 덜 선호 하신 분들은 꽁피를 먹으시면 진짜 진짜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맛이 응축된 느낌? 맛이 응축돼서그 맛이 좀더 먹었을 때더잘 퍼지는 느낌?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꽁피를 안 드셔보셨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한번 시간 내서 해보자 그런데 나는 오븐도 없고 에어프라이어도 없고 수비드 기계도 없다 라고 하셨을 때 전기밥솥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만약 전기밥솥이 있으시다면 전기밥솥으로도 충분히 공필라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보여주려고 한 영상이었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레시피 메이커 진야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마지막으로 제가 어 작년이랑 이번 년도랑 어떤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한 시험이 있거든요. 제가 어 영상을 찍으면서 일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다른 직장에 가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떨어지긴 했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느라 영상을 좀못 찍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부지런히 열심히 영상 찍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자 열심히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